오늘은 금귤 5kg, 설탕 2kg으로 간단하게 금귤 전과를 만들어볼 거예요 이제까지 언니가 사왔던 그런 모든 재료 중에서 캐러스가 가장 마음에 드는 5kg 내가 좀 이번에 좀 바람직했어 스스로 인정합니까? <웃음> 간단한 거니까 도와줄 거지? 이거 그냥 방 갈라서 씨 빼고만 하면 되는 거거든? 언니를 믿어오지 의심치 않습니다 도와줄 거지? 아, 이번 건 제가 무조건 도와줄게요 오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사이즈가 아주 좋고만 그래 500원 사이즈 원래 정가원 사이즈야 이게? 응. 응자 그럼 베이킹소다에 씻어옵시다 고고 또는 꼭다리를 따 꼭다리를 따서 에다 놓으면 반 가르고 씨 빼는 거를 내가 할게 친절하다 응. 완벽한 분업하지 야 이거를 옮겨가지고 여기다가 담아줘 굴러다닐까봐 겁나 따고 남겨. 왜? 팔아 파아 가지고. 응, 음, 그래. 왜 세팅을 딱 일어났어? 세팅해 놓은 사람 나와. <웃음> 나다. <웃음> 나 왔잖아. 나 끈적끈적해. 네가 보줘야 돼. 가 부어, 부어, 부어, 부어, 부어, 부어. 몇 그램? 미안하다. 800 그램? 725 그램. 어 괜찮아. 아주 좋아요. 부어요? 응, 부어여기다가 흘리지 말고, 다음 또 750g. 아주 좋아요. 그럼 이 상태로 잠깐 재워 놓읍시다. 잘 자라, 잘 자. 그날. 다 절여지. 이쁘지? 영롱하지? 반질반질하지? 아, <웃음> 미안. 목이 <머리> 잠겼어. <웃음> 죄송합니다. 목이 좀 잠겼어요. 아, 왜? 먹고 싶다. 안 돼. 얼른 해줘. 그래. 그럼 이제 이걸 30분 정도 졸일 거예요. 식히고 난 다음에 다시 졸이는 걸 2회에서 3회 정도 해주세요. 들고 와. 따라와. 여기에 물을 음. 섞어줘야 돼요 응? 이거 물다졸아질 때까지 이냥 약간 물졸이는 거야 설탕은 이 껍질 속까지 스미게 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돼 이걸 당침이라고 불러 청면되는 거랑 똑같은라 거라고 했는데 다름은? 정과가 얼마나 흐는 간지 알아? 눈으로 욕하고 있는 건 알겠어 얼굴로도 욕하고 있다 그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돼 그러면 불러 씨레 미리 빼놓는 게 편하지 않았었을까? 음, 나도 그 생각했어. 하지만 이미 이름 벌어졌다. 그러지, 그러지.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번은 계속 씨레 빼고 했잖아? 음. 여기 당침 되고 있는데? 음. 음, 그래.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? 꽃무야? 어. 아, 나다 으깨지는데? 음, 그냥 나도. 뺄까 그냥? 꽃무야? 아니. 그것도 그냥 말려서 내가 먹을 거야. 많이 많이 먹어. 어, 오. 방금 멋졌어. 갈 길이 멀구만. 멀지. 그래도 이거로 피공 모양으로만 잡는걸 오래 걸리시는 것 같아. 그랬으면 좋겠어, 나도. 으흠. 어. 리치. <놀람> <놀람> <놀람> 욕한 거 아니야. 응잡아 가지고 끝 부분 세정만 모양 잡아주면 돼. 아 실을 그렇게 뺐는데 실 계속 나와 진짜 열심히 뺐던 것 같은데. 잘 거예요? 네. 진짜죠? 네. 응. 잘자. 네. 안녕. 아니야 손 훈정 저게. 응 가. 잘자. 입을 꼭닫고 사부작 하지 말고 올라가 사부작 사부작 사부작 사부작 사부작 사부잘 사부작 사부작 사부사부사랑해요 엄마를 사랑하는 만큼 얼부작라가서자사부 이만 거좀빼주세요 아이고야, 빼드리겠습니다. 아. o r r 리고의적인데다행간다 아니야. 근데 계속 나와. 어? 뭔가 망가진 것 같으면서도 망가지지 않은 애들이 계속 나와. 끝! 돌리라. 가서 돌리라. 8시간에 50도. 어, 그렇지. 가자. 회장. 내 손에 있는 거 떨어지기 전에 짜잔 사실 말을 안 했지만 처자 저시키가 5kg을 더 시켰어요 금귤전과 10kg 분량입니다 끝 아, 신나. 신나 완전 신나 정리하세요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! Yeah. Yeah. Yeah. 응? 음? 불왔냐고 아니요 지극히 정성적입니다만 금기로 왔어 또응 음. 내가 하나 더 시켰거든 야 이씨 일로 와